두피 마사지가 실제로 대머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피나스테라이드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한 방법들이죠 첫 번째로는 피나스테라이드와 미녹시딜 동시 사용이 있겠습니다 피나스트레이드 약 뿐만이 아닌 미녹시드 바르는 약이건 먹는 약이건 상관없어요 같이 사용하게 되는 경우 둘중 하나만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여러가지 연구들 상에서도 밝혀진 것들이 많고요 두번째 방법으로는 레이저 장비 사용이 있겠습니다 저선량 레이저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염증을 줄이고 모낭으로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믿어지는 적색 led 양 빛을 방출합니다 어, 이런 치료기전으로 FT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제 시중에서 쓸수 있는 다른 기계들도 있고요 뭐 LG 프라일 같은 것도 이 저선량 레이저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무작위 대주시험에서 저선량 레이저가 모발 성장이 상당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이제 아무런 치료를 가하지 않았을 때 일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도 모발 성장이 훨씬 더 많았다 라는 실험 결과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피 마사지가 있어요 두피 마사지가 실제로 대머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잘 모르실 수 있는 분들도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남성형 탈모가 있는 327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두피 마사지를 받은 사람들의 69%가 탈모가 조금 더 안정화되거나 모발 성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총마사지 시간이 36시간 이상으로 소요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제 네 번째 방법으로는 DHT 차단 샴푸 사용이 있겠습니다. 그 DHT라는 이제 안드로겐이죠 모낭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차단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샴푸 종류가 있어요. 이러한 샴푸 종 일부에는 케토 코나졸 같은 다른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요 케토코나졸과 피나스트라이드를 함께 사용하면 피나스트라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탈모가 더 느려졌다는 라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비타민 D 섭취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죠 어, 피부가 태양에 노출되면 신체에서 자연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다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분들은 이제 햇빛 차단제인 선블락 같은 거를 많이들 사용하시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비타민 D 부족하, 부족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비타민 D는 우유와 계란 같은 음식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고요. 연구상에서 일단 낮은 수준의 비타민 D를 보충하면 안드로겐성 탈모 또는 스트레스나 외상으로 인한 일시적인 휴지기 탈모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